효과나 어떤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은 어땠어요? 음. 되게 불편했고요 네. 불편했다고 하면은 입을 못 벌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요 착용 자체가 되게 불편했어요 일체형이라 좀 그렇죠? 네 편한 건 없었는데 음. 녹음을 해보면 밤에 택배가 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입을 벌리고서 버릇이 있는데 그래서 테이블를 항상 붙이고자 는데도좀 버려지면 이게 빠지,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원리적으로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 효과가 있는것아까 봤을 때 만신 많이 하는 <웃음> 마음으로 가르서 제가 <진짜 웃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이제 X1세대고 응. 그거는 너무 문제가 많은 장치 어떻게 보면 교정기거든요 그냥 응. 규정적인 불편함을 못 쓰고 해야 되는 거고, 예. 이거는 수면에 쓰는 거는 그렇게 불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어떤 고객분이 <놀람> 쓰던 분이 와, 와서 도대체 그게 광고하는 것처럼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왜 그럴까? 일단 자기는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놀람> 비하면 뭐 낫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이 공간이거든요. 혀잖아요. 가장 음. 우리는 혀가 기도를 막는 원인이 제일 큰데, 혀의 공간을 이렇게나 침범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당겨줘도 얘가 혀를 밀어버리잖아요, 뒤로 더 그냥 네.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걸려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빠지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조금만 내밀면 빠져버리면 빠져버리면 아무 효과 없는 거고 혀는 더 뒤로 밀, 밀어버리고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럼, 바이오 가는 뭐냐? 입을 벌려도 걸려있잖아요. 벌려 입을 이렇게 벌리진 않잖아요, 사람이. 가볍게 벌리면 이렇게 걸려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조절기를 바깥으로 뺀 거예요. 이것도 안으로 넣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처럼. 근데 그렇게도 해보는데, 그거는 문제가 많았어요. 이 스크류 자체가 이제 비싼 거라서, 하나왔으면 좋잖아요. 원가도 절감되고. 근데, 그렇게 하고 밖으로 뺀 이유는 혀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그 측면, 그리고 조절을 할때 좌우, 전후를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턱관절의 위치가 아주 조금만 틀어졌어도 되게 불편해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 같고. 최근에 이제 4세대는 혀의 공간을 최대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아예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비하면은 혀의 공간이 뭐 수십 배가 확보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훨씬 착용감이 좋은 이유가 머리뼈가 숨쉴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우리 육안으로 절대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도 않지만 숨을 쉴 때마다 이 상악골이 늘어났다, 펴졌다. 상악골만 한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마치 시계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벌어지고 어디는 벌어지고 어디는 오므라지고 이게 숨쉴 때마다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딱 고정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느낌이 더 있는 거라 이렇게 양쪽을 붙여놓고 모든 장치가 다 양쪽을 연결해 놓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이게 다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 형상 지역 와이어를 여기다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비비 꼬아서 봐도 짠 위치로 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제 특허 기술으로 적용했던 걸 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디자인이 없어요 이거는 제작자 입장이 아니고 사용자 입장에서 연구하다보니까 이런 디자인이 나온거예요 사고의 관점이 달라진거죠 사실 만드는 사람 입장이 되게 불편하고 귀찮고 작다보니까 만들게 되게 사납거든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훨씬 편안함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세대 그 다음에 2세대 이게 3세대 이게 4세대 이렇게 되는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강이 작고 뒤로 밀려있고 혀는 크고 딱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강장치에 적응증이 맞아요 근데 본질수가 아까 이제 혀에 제일 큰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런 <놀람> 효과가 없고 얘는 불피, 당연히 불편하죠 이렇게 생겼는데 사람을제갈 물리는거지 어쨌든 광고를 잘 했으니까 가셨겠지 멀리, 멀리까지 <웃음> 이제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입을 <목소리> 이렇게 벌리고자는 편인데. 네. 입은 벌어지 그래요. 어, 입을 벌린다는 거는 숨이 답답하니까 벌리는 거고요. 굳이 내가 입을 벌려야 될 이유가 없으면 음. 벌리지 않아요. 어, 그래서 이제 테이블좀 하고 자는 편인데 네. 영학기 쓰고 이제 좀적응되고나서는 뭐 그냥 테이블 붙이고 자도 음. 불편한 그런 거거든요. 음. 음, 음, 음, 음. 그래서 키리도 벌리 입을 벌리다 보면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원리적으로, 그, 그럴 수밖에 없게 생겼잖아요. 여기, 그 되게 작은, 요걸로 이렇게 거는 원리인데, 조금만 내면 툭 빠져버리니까, 이거는. 불안한. 밑에 전체가 여기 다 빠지더라고요. 이것은. 아, 아예? 예. 네. 그거는 이제 여기 걸리니까, 여기는 걸려있는 상태에서 입을 벌리면, 빠져버리죠. 네. 그래서, 음. 그래서, 뭐, 뭐, 뭐, 네. 빠지면 은 물고 없어요, 이거는. 네. 우리가 한, 한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변수도 되게 많고 사람마다 그 케이스도 다다르고 이제 이 정도면 되게 해도 안 되는 사람도 많고 아주 치과에서 좀 쉽게 생각하다가 되게 난감한 케이스도 많을 거예요 치과에서 볼 때는 되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떠서 뭐아래턱 대별에서 만들면 되지 않냐 했데 사용자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Ha ha ha ha ha ha!